자 오늘 설명드릴 성장관련은 이제 오디세이 장비 여기 있는 이 오디세이 장비를 졸업하는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예제용으로 강화된 상급 장비들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이 망할 확률이 단 한개도 8강을 가지 못했네요 원래 본캐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가지고 있던 아이템들이 다 터져버려서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건 못하고 그냥 설명으로만 대체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 오디세이 장비에서 가장 처음 벗어날 것은 이 상급 장비, 지쿠스, 판덴, 슈리온, 록슨, 이렇게 네 가지에서 한 단계 윗단계인 깨어난 장비입니다. 메뉴에 생산, 대장 기술에서 깨어난 장비들 보이시죠?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깨어난 아이템들은 랩제가 없습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무조건 장착이 가능하고요. 강화 단계는 장비들, 장비들 장비라고 말하는 거는 여기 무기 방어구 쪽 여길 말하는 겁니다 이 여섯 가지 여섯 가지는 8강 그러니까 디슈판 로까지 총 8강을 찍어야지 깨어나는 만들 수있고요 저는 장갑이 7강이라서 못만듭니다 8강을 찍어야 만들 수 있고 악세사리 여기 4개 악세사리 이 악세사리 4개는 5강 아티팩트 이 수정과 봉인함이죠 이거 두개도 5강 그때부터 깨어난 아이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난 아이템으로 만들게 될 경우 강화 수치가 2단계 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8강짜리를 제로가 들어가는데 어, 완성되는 거는 여기 6강짜리죠. 여기 강화 단계가 2단계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 세공술에서 만들게 되는 악세사리나 아티팩트도 2단계씩 내려가게 되고요. 어, 하지만 능력치는 더 오르는 거니까 이 강화 수치가 내려갔다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효율로 따질 때는 이 바로 8강 만들어서 6강짜리 제작하는 거는 그렇게 큰 효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이 능력치 증가 폭이 7강 때확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8강 찍고 6만드는 것보다는 어, 9강, 9강 좀 찍고 나서 바로 7 이상으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나머지 악세사리나 아티팩트도 똑같고요. 아티팩트도 4강부터 악세사리도 4강부터 이 능력치 증가폭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바로 바꾸는거는 어,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신섭에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어, 이 재료 들어가는 재료 때문이라도 바로 하시는게 나을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첫 강화 자체가 잘 떠서 바로 이고강짜리로 바꾸게 되면은 더욱더 베스트고요자이 깨어난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혜의 원천과 각성의 기원 이 두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자각 재료마다 이렇게 이름이 적혀있고요. 무기는 당연히 무기 만드는 재료고 방어구는 또 이제 방어구 지혜원천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색깔별로 다 다르게 되고요. 악세는 또 당연히 장신구 지혜원천이라고 적혀있겠죠. 아티팩트는 아티팩트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원도 똑같이 앞에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각 바꾸는 무기에 맞춰서 구하셔야 되고요. 이재료를 구하는 방법은 실루나스 북부지역 여기 헤린디아부터 어, 일반 사냥을 통해서 드랍이 가능합니다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지혜의 원천까지 드랍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각성의 기원, 지혜의 원천 둘다 어, 사냥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V4 상점에서 여기 이벤트 상점, 용사의 증표를 통해서 이 지혜의 원천을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이 용사의 증표는 화요일 금요일로 하게 되는 성불쟁탈전 참여하면 은또 포인트 받게 되고요 그리고 상위지역 루나트라에 아마 이 격전지역쪽에서 드랍될겁니다 이 격전지역에서 네임드 몹들, 어, 판멸의 화산 아니구요 이5만5만자절 붕괴, 아마 요렇게 세개일겁니다요세개와 환멸, 환멸까지 여기서 이제 네임드 몬스터들을 잡다보면은 또 획득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네임드 리스트 보시면은 드랍할 수 있는걸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 쭉 내리다보면은 아마 있을건데 어, 저, 일단은, 5만에서는 확인이 안됐고요 맵이 리뉴얼 되면서 추가가 될줄 알았는데, 어, 추가가 안 됐네요. 그러면은, 어, 아마 이쪽 가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신섭에 들어가서 제가 이거 열어볼 수가 없는데, 아무튼, 네임드, 네임드 몬스터 잡을 때도, 용사증표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얻는 방법,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길드 상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쭉 내려서 보면은, 여기 있죠? 어, 순간 레벨 안 돼서 구매 안 되는 줄 알았네? 또 여기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간, 어, 길드 좋화 2,500개 두개를 구매해야 되니까 5,000개네요. 5,000개로 10개짜리 두개를살수 있습니다. 20개는 20개, 주간 2 0개 매주 꾸준히 구매하셔야 되고요. 어, 길드 던전 도시고 매일 꾸준히 하시면은 충분히 일주일에, 어, 하나 정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야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밖에 교환이 안 되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매주 두 번씩 사고도 남든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길드 활발히 활동하는 길드에 들어가셔서 꾸준히 어, 길드 참여, 길드 퀘스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교환소, 이교환소에 검은 문어 상단 여기서 각성의 기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원천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검은 문어 자체는 사정만 하면은 이 주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 한마디로 사냥만 열심히 하다보면은 언젠가는 재료 다 모아서 장비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리고 서버 컨텐츠인 차원 난투전 월드보스전에 있는데 거기서 승리하거나 패배할 때또 일정량 받게 됩니다 어, 하지만 이 난투전 월드보스 요두개 자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순위권에 들어야지만 게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메뉴에 여기 차원 난투전 있죠 여기서 시, 신청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참가 신청까지 이렇게 하루 남았다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가려면은 어... 순위권, 난투전은 200위권 안에 제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보니까 제 순위는 지금 1343등이네요 일단 꿈도 못 꾸죠 일단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월드보스, 월드보스도 똑같습니다 여기 아마 지금 순위가 늘어서 80등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아무튼 순위권만 할수 있다는 점 우리 같은 무소가금들은 이, 여기 참여 자체를 할수 없으니까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거는 교환소에서 검은 문으로 바꾸는 거 요거밖에 노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드 좋아해서 열심히 바꾸는 거 그리고 용사증표 용사증표 특히 성물쟁탈전은 화요일 금요일 꼬박꼬박 참여하시면은 어 이거 충분히 교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셔서 이거 바꾸시면 됩니다. 아 하지만 제일 문제가 여기 있는 요 상급 장비에 어 8강 이상 8강 이상 찍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처음에 이거 때문에 시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길고 이부 분은 아마 이제 오래 사냥하면서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어 계속 먹고 또 초반에는 팔아야겠죠 거래소에 팔아서 어좀 잼을 모으고 그 다음에 내 아이템 사서 강화하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패키지를 사시거나 어 레드잼 자체를 사셔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비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준다 아니면은 길드 길드를 잘 들어가서 조금 길드원들한테 지원을 받거나 하시면 됩니다